예, yeah. 어, 오늘은, 제가 구독자 50명이 넘어서, 그, 그, 쌩얼굴을쌩얼굴을 쌩얼굴을 pass your turn. 어, oh. 안녕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왔네요. 예, yeah. 어 오늘은 제가 구독자 50명을 넘어서 그... 그 쌩얼굴을 공개하려고 링크를 열었는데 어... 어 들어왔네요 어 헬로... 어... 예... Yeah. 네,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왜... 50명이 다 봐야 되는 영상인데. 어, 누가 또 들어왔네요. 어? 누구죠? 어, 이분이 누구시지? 잠깐만요. 어, 네, 일단 그 제가 시작, 시작하려고 하면 한 10명 정도는 들어야 와 돼가지고 좀만 기다릴게요. 아, 네, 알겠어요.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나요? Pass 어... your time. 보셨나요? 빨리 꺼버야겠다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나가신다는데? 5 0 명이 다 봐야 되는. 나가셔도 되지만 후회되네 요죠자이 <웃음> 영상은 비공개로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못보시고요 50명이 다 봐야되는 영상인데 어, 어 10분간 기다려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 어이 영상은 비공개로 바뀌고 또 지금 제 얼굴 한 얼굴 한 거를 캡쳐거나 또 다른 사진에 올리는 건 초상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이라이라이 또 들어왔어요 잠깐만, 또 나가셨는데? 아 이러시면 라이브? 봤습니다. 오또 들어오셨다. 아! 어... 근데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게 어... 쌩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웃음>